4년 동안 오프라인 근데도 <웃음> 2년인데 근데 두번 다녀왔어 <웃음> 그럼 옵치 각가 옵치 옵체 하자 옵치 no. 발로란트 초월자인 제가 발로란트 영상을 안 올리고 오버워치를 올린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많은 배신감을 느끼실 걸 알지만서도 왠지 한번 올려보고 싶었다 오버워치 배신자 체코비 <웃음> <웃음> <웃음> 배신자라니 발로를 등진 남자 발등 발등남 발등남, 발등남. 발등남. <웃음> 2D가 적극적으로 또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오늘 한번 오버워치2 그리고 c n 이도 평가가 좋아요 제가 또 이게 오버워치를 아예 안했던게 아니고 또 상작강을 은근히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이런거 보면은 저 이런것도 있어요 nope. 아..아..좀 보여줄라그랬더니 <웃음> <웃음> 여기 어디야? 연습방입니다 연습방 아 연습방이야? 원래 옛날에는 제가 이캐릭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이름이 바뀌었다 그러더라고 좀 정이 떨어지긴 했는데 한번 해보죠 <웃음> <Nope. 응? 웃음> 아좀해보라그러면뭘 자꾸 <웃음> 아 자꾸 뭘좀해보라그러면은 자파야 죽지 않지 죽지 않지 어 진짜 야힐 너무 좋았다 힐러지? 아 우와 우와 활와활 바로 맞았어 나 헤드에 <웃음> 와, 아 이거는 맞다 데스캠이 있지 이 게임은 맞지 맞지 이거 핵감지가 되잖아요 이거 궁 Q로 쓰는 거야? 네네 Q 나있어 바로 복수해줬네 오 복잡해 <웃음> 정신없죠 <웃음> 음, 오어 게임 복잡해 게임 복잡해 탈바 나이스 오케이 위위위위위위 리포 에위 위에 위에, 위에 위에? 오케이 오케이 공고 공고 공, 공, 공, 공. 가보자 가보자 오와. 우와 죽었다 와 뭐야 이거? 헤헷 리포 <웃음> 아 죽어라 죽어 한 거구나 아 3분 이내에 저거를 다시 밀어야 되네? 오케이 아 옵치 이런 게임이었지 뒤로 나 돌아 단백질 쉐이크 어어 어다 죽었네. 오 테니스가 하나 죽였어. 아 어, 카테사 힐러 오랜만에 해서 그런가? 뭔가 변한 건 많이 없는 것 같은데 재밌는데. 레퍼블 레퍼블 레퍼블 레퍼블. 아 나도 필 나도 필 나도 필 나도 필. 아 저게 왜안 죽지? 저게 왜안 죽었지 방금? 아아 뭐야 야 켄지 왜안 죽었어 방금? 까위 원래 안하다 하면 재밌듯이 뭔가 그렇게 재밌어진 느낌이야. 아 내가 궁수로 들어가 버렸구나. <웃음> 아 그랬던 거였구나. 나이스. 와. 켈리. 야 안하다니까 되게 재밌네. <웃음> 어 힐케어 감사용 나왔어 한편이. 와. 아, 이런 느낌이다. 이런 느낌이다. 아니 근데 나 저거 보고 싶은데 원래 전 시리즈에서는 뭐 금메달 뭐 이런 거 나오지 않았나? 그게 그냥 수치로만 바뀐 것. 에 어, 맞아 맞아. 아 그래? 아 이제 막 그런 비교 못하게 하려 그랬나? Oasis. Oasis. Oasis. Oasis. 근데 나 아까 솔직히 아, 트레이서 너무 잘했던 것 같은데. 아, 나는 좀 약간 이렇게 상대편 약 올리는 게 좋아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재밌으면 안 되는데. 이거 발로란트한테 미안한데. 이미 등 돌리신 거 아니에요? 하하하. <웃음> 발등남 아닙니다. <웃음> 발로란트 사랑해요. 초월자 2입니다. 이건 뭐야? 아, 점령전! 바로 살아버렸죠. 와! 뭐야, 이거! 아, 메이한테. 아, 저거 한방 맞았구나. 단발 쏘는거 야, 저 사람 잘한다 야, 우리 완전 밀리는데 그지? 어 힘들어. 야, 우리 어디까지 밀린 거야 지금? 안 죽었어, 내궁어 야, 이거 봐, 벌써 끝나. 안 돼. 빨리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비비비, 아! 아, 끝났겠는데 내 눈이 어두워지는데 점점... <웃음> 이거는 캐릭터를 바꿔야 해. 내가 봤을 때, 나얘 한번 해볼까? 위도우 메이커, 위도우 메이커, 위도우 메이커, 메이커. <웃음> 세상의 과부를 전파하라. 맞췄지러. 나 이거 하면 안 되겠어. 아, 아 죄송해 나못 쓰겠어 저좀안 되나 나 이거 재능 없어 재능 없어 나이 바꿔야 되는데. 에나 아, 차라리 죽여줘. 나 차라리 죽여줘. 아안 죽어 쟤는야나 죽여 나 죽고 싶어 한패나. 나좀 반대 못 죽어 못 죽어 아, 나 죽고 못 죽어. 싶어 못 죽어 아나 아, 빨리 바꾸고 싶어 죽겠네 <웃음> 어어 지금이니 지금이니 지금이니 이벼 이거 뭐야 Nice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t w h i d i n g s e w h o n t r t d s h o n o t w t i n g i e h I'm d o sure what I'm doing. I'm o s r e w a n g I'm t s u a t t s u e n e m i t r o n g t e n m a g a i n s t t h e o s i 망해! 버렸어! 말려 버렸어! 어라 버렸어! 어? 한국이다! 푸센! 파라함 해볼까? 어 파라함 해볼게요 이번에는 흐 <웃음> 나는 좀 약간 이렇게 상대편 약올리는게 컷! 어디서 그렇지 컷! 컷! 컷! 컷! 컷. 아 파라! 파라 잘못 쏘겠다 아 파라 안되겠다 파라 어렵다 됐어. 네 파라 궁 한번만 쓰고 바꿀게 밀어냈어 힐 대쓰네 어, 파라상 양념 나이스. 맛있다 네 양념 마이. 좋았고 마이. 궁 어떤 각도로 써야지 유리에 그게 두두두두두 하면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멀리서 아. <웃음> 퍼지듯이 써야 돼. 야나 자살. 아 <웃음> 에바 참치 테스트네. 벽에다 빵 하면서 자살. 아 앞으로 됐어. 아씨 에너지 다 달게 했는데. 점령 중 뒤에서 점령 중 멋있어. 우리 근데 막혔다 됐으네? 몰라. <웃음> 알아서 알아서 비빌 거야. 솔드 콧, 아. 아직까지 안 죽은 게 기적이다야. 아 뭐야, 국 썼는데? 아, 까비. 아, 까비 너 맞겠다. 그솔저가 야무지네. 아, 우리 진 거야? 와, <웃음> 예. <웃음> 와우. 나이. 잘했다 어디가, 아 저희가 수비야. 오케이. 예! 트레이서! 여기 상대방 기지압비야! 기지압비야! 대절된 집이야 내. 여기! 나는 집이 트레이서? 리게로다요 <웃음> 네, 트레이서가 하던 애라 그런지 좀 손에 맞네 와! 아, 지켰다! <웃음> 어떻게 이겼지? 이겼네? 아 씨, 야 근데 소저! 이겼네. 야, 솔저 약간 다핵이심쟤궁 켰나? 궁편들 아 남았어. 궁이다 궁! 미안 떨어진 자들은 영원히 기억. 테리다. <웃음> 요. 도빙하는 여유까지. 그럼. 컷. 한조 대. 나 있어 한조. 와, 뭐가 뭐가 이렇게 아파? 아, 아 와, 야, 솔져 저거. 솔져 봐라. 포 쏘는 거 진짜 세구나. 궁 왔다, 궁 왔다. 야, 이번에 이거 살려야 돼나이궁 살려야 돼. 어, 미지마. <웃음> 아, 미지마 아, 아진뭐 비벼, 비벼, 비벼, 비벼, 비벼, 비벼, 비비비비비비비 비벼, 아. 뭐? 오? 아니, 나 뭐. <웃음> <웃음> 나가는 길에 계속 죽어 아니, 파리, 파리 목숨 당했는데? 목숨 같은 거야? 나? <웃음> <웃음> 이거 새로운 모드예요 이거 뭔데? 아 그냥 해보면 알아 이거 완전 오케이, 그.. 오케이. 이번에 생긴 모드거든요? 이건 저기 중간에 로봇을 사소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점령? 비슷한데 저 로봇이 바리게이트 같은 걸 밀어 그 끝까지 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어? 뭐야? <웃음> 아니 나 진짜 파리 목숨 <웃음> <웃음> 캐서디 로봇이 저렇게 벽을 미는구나. 우리 쪽으로. 아, 우리 그 우리 팀에 맞게. 오, 최서디 나왔다. 최서디. 야, 밀어 밀어. 밀어. 뭐 해? 야, 다 어디 갔어? 밀어. <웃음> 로봇. 로봇, <웃음> 로봇, 로봇 따라. 안 간다. Catch the robot. 로봇들 로봇들 오, 뒤봐 뒤봐 뒤봐 뒤봐 뒤봐 뒤봐 뒤봐 왜죽었는지도 모르겠는데. 뭐라야? 로봇에 타는데 뭐 로봇에 찡겨 죽은 건가? 왜 죽었지? 아, 진짜 로봇에 찡겨 죽었어나오지 마라, 안카라! 아, 안맞자 오래? 막아 막아 막아 막아 여기서 막아야돼 뭐뭐뭐뭐뭐 마가 마가 마가 마가 마가 마 나이스. 나가 마가 마가 마가 마가 마가 아가 마가 마가 마가 와왜 마가 마 몰라? 어? 개 이겼는데? 3판에서 <웃음> 두판 이겼구만? 오버워치라는 게 말이죠?